자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키오스크 시스템의 근본인데 여기서 DB만 간져하게 한참하자. 우리 34종기도 하놔 놓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우리 란하잖아그지자 <웃음> 이것이 우리가 초기에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에 보게 되면 7곱 종이에요. 그 여기 일곱 종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 큰 박스로 된 것이 이것이 7 개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좋은 휴대폰 만들기 자 지금 이 DB 종류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 번호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놀리에 맞든 안 맞든 하 아, 번호에 를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15%, 20%는 될것 같아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바보잖아그렇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홍길동 수조원세에 보게 되면 60%가 핸드폰 바꾸는 거야, 지금. 계속 바꾸는 거야. 이. 그러면 아버지가 검색해놔 놓고 누구말따나, 어, 마누라 가 거, 애 거, 딸 거, 뭐 손자 거까지 막 계속 하는 거야. 이. 그러면 이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없이 막 그냥 이 번호가 좋니 나쁘니 옛날에 럭키 세번이 뭐 좋다 해갖고 그런 건 황당한 논리가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사주에 따라서 이 타고난 사주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인연법이다 이거는 인연법에 따라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게 아주 중요한 수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숫자운세법과 천지 운수 상담법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풀려나가는 거다. 그러면 이 속에서는 내가 사용하지. 누구말 때는 모든 사람인데 좋은 럭키 세번이다. 이게 아니 말이야. 그 럭키 한 번호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우리 핸드폰번 보는데, 자, 핸드폰 번호를 만들기가 있고, 자, 기존의, 기존의 번호를 우리는 검증하는 것이 있다 자 이것이 좀 내가 지금 내가 맞는 번호인지 아니면 틀린 번호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화면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필요하겠나 이거는 핸드폰 가게 같은데 이렇게 다 좋은 핸드폰 만들기 이렇게 뚱뜨가 있으면 내가 번호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 같은 값이면 뭐가다홍치말 했잖아 그죠? 그럼 내 이제 맞는 거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순번대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재위에는 우린 좋은 핸드폰 만들기 기존 번호 우리는 테스트 이것이 딱 들어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는 키워서 거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평생 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 상담하러 가기자만 뭐 평생운이 좋고 이는뭐 이거 수원이가 뭐고 논리에 맞는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목이 많아서 어떻고 수가 많아서 어떻고 이건막 뭐 논리에 맞는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생운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면 자, 나는 결정적인 세계의 복운이 오는 시기가 언제고 내가 삼재가 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온다는 것을 쫙다 풀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볼까? 우리는 이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일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주기가 이렇게 쫙 나와, 나와 있는데, 여기 그러면 세계의 복이 언제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삼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막여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기 쉽게, 일반 사람이 편하게 읽기 쉽도록 이렇게 타고 그럼 자기 눈으로 흔하게다 보는 거예요. 언제쯤 어느 시기에 와 있다. 이런 것을 다알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보 보는 거예요. 이 이제 내가 언제 삼재가 들어있고 언제가 좋은 일이고 언제 시기에 내가 도전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다 풀어낸 것이고 우리는 기존에 지금 내가 상담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때는 전부 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자, 현재 시점이니까 이때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별 우리는 운세 상담하는 것이다. 있 저거는 우리는 주기가 언제야? 평생운은 어떻게 타고난 운세이자 있고, 응? 이 평생의 푸른한 것이 푸시지만,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모든 것을 푸른한 거야. 응? 여기 보게 되면 생육월일이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몇살 때부터 해운이착증계되어 있어요 내가 18살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두 번째 주기가 착늘와 있고 40살이다 하게 되면 우리 36에서 4 5세까지가딱 되어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기회와 기인이 나타나고 어느 시기 몇 살에서 몇살 때까지는 어떻게 해라 여기에 인연을 어떻게 조심해라 이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 어떻게 도전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나있대. 그러면 쉽게 다풀수 있도록 돼있대. 그럼 이것만, 일반 사람도 읽어만 보면 다할수 있다.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한 건 있겠지? 이거 세부적인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쭉 다르잖아. 그치? 그 젊었을 때는 뭐고 결혼할 때는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것은 자기가 나이에 따라서 다 풀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연얼마 복잡하겠노? 그치? 이것을 <웃음> 이것을 디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 다딱 해갖고 딱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다풀리 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상담이 엄청나게 오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푸는 거는 제한적인 거이잖아요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이벌 우리는 현재 시점 상담학이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한 가보자고 그 다음에 궁합 중에서는, 우리 궁합은 8대 궁합이 있다고 그랬다, 그죠 8대 궁합인데 이것을 다 풀지는 힘들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거. 자, 첫 번째. 가장 하는 것은 운세 궁합을 우리는 표시했다. 이것이 우리는 약한 50%가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운세 궁합을 딱 넣게 되게 되면, 두 개, 두명 치야 되겠잖아. 그지두 명. 국민 <목소리> 여러면이두 개의 곡선이 다 나오게 되있지 그럼 궁합은 이렇게, 이게서 어떻게 해라,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안 좋다까지 다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궁금 이거를 말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내가 원리 푸는 것만 가르쳐 줬지만 그것해서 충분하긴 해야 돼. 그것이 내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준 거야. 내가또안 가르쳐 줬다고 그려주자, 이 말이야. <웃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전생이라는 말이 많으니까이 전생궁합의 우리는 인연법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가 탁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전생에 어떤 것이라고 탁풀리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전생공합이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 큰냥풀리이 전생에 어떻게 구성이 돼갖고, 어떤 방법으로 돼갖고, 니하고 내 사이는 어떤 사이다. 여기까지 다 놓은 거야. 안 재밌겠나? 재밌겠다. 그 재밌겠지. 이거 읽고도 한참 읽고본다면 이거 산지 가라는 거다. 자기 거는. 우리가 인생을 못 해주더라도, 자기가 사진을 찍어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 가서, 뭐, 수리 사주를 배운 사람은 어디 가서 물을 봐라. 이런 거지. 똑같으니까.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인연궁합이에요. 자, 인연궁합은 우리는 어떻게, 해? 지하고, 내하고, 사람들은 부부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많다. 거래, 장사, 뭐, 그지? 동료, 이렇게 지 인연과 인연이 만났을 때, 지하가 낸데 피해를 줄 것인가, 낸데 덕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 여기서 b 이 궁합은 내가 시스템상으로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못했고, 그래서 인연 궁합까지만 우리가 풀어난 거요 그래서 b 이 궁합을 물을 때는 어떻게? 해? 직접 상담을 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요 그까지는 시스템 구현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는 궁합,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하니까. 난수 성격하고 이런 걸다 놓으니까. 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행운의 숫자가 있어요. 요새 와서는 행운의 숫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7이 뭐 행운의 숫자, 이거 아니다. 이. 나에게 맞는 행운의 숫자. 이것이 천지 운수 상담법에 의해서 풀려나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볼까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치? 나에게 주어진 행운의 숫자는 뭘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의 경우는 행운의 숫자는 사고 기인의 숫자는 어떻고 좋은 숫자는 어떻고 나쁜 숫자는 어떻고 무슨 숫자는 찾을 수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우리 이저는 해야 재밌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행운의 숫자가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행운의 색도 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외출하려면 내게 맞는 색상. 요새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감성적인 색상의 감성적인 접근으로 수리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행운의 색이 가게 되게 되면 이런데 보면 좋은 인연의 새 나쁜 인연의 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성을 만나러 갈 때는 이런 색을 선택해라 어른을 만나러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해라 직장 사무실을 갈 때는 이런 옷을 입고 가라 남에게 돋보이게 할 때는 이런 데로 가라 헤어지고 싶을 때는 이런 옷을 갖고 도전해라 이런 거를 싫은 사람 남자들면 식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기분 안 좋게 그러면 재밌나 어 나는 안갈 수는 없고 심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는 거다. 이 색상의 간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 여기 의 연애 성공술이라는 것이다. 밖에는 모르겠나? 이거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웃음> 이거는 개인적인 자기가 돋보이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그지? 내가 뭐 데이터로 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지?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행동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실증 내게 되면 어떻게 하고, 바람 맞힐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아, 그래. 어? 어? <웃음>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재밌잖아. 어? 바람 맞히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내이 도망가게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이거 참 재밌잖아, 그지 이것이 연애 성공술이다. 어? 나그런걸 모르겠고 <웃음> 자, 자 여러분들 결혼정년기다자 사람들은 나는 언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결혼정년기를 우리는 다 풀어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런 시기에 딱 나오는데 이제 천상배필이 결혼정년기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천상 배필이 이제 오는 시기를 탁 풀어난 거야. 그럼 나는 언제 연애를 해갖고, 언제 시집을 가야 될 것인가, 언제 장가를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쵸? 이것만 풀게 되면 BJ 궁합은 반쯤은 풀어난 거야. 내가 빚받을 때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보면, 결혼하면 결혼 태기를 해야 될까, 이거?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 요 뭐, 가다 보면, 저, 누구말때는 생각 해보자. 결혼 태기를 딱 해놔놓고, 어느 날은 결혼하기 좋은 날이 돼갖고, 이천사기 결혼한다, 이? 그럼 어느 놈 가서 이혼해보고, 그런 하면 여자가 안 나타나고, 뭐, 어느 놈은 교통사고 나쁘고, 병원에 입원해보고, 이날 좋은 날이가? 알지? 그,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니 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언제, 어느 시쯤에 태기를 하면 가장 좋은가? 이런 것질다는데 이거는 태기를, 내가 어떻게 태기를, 참더 선택을 못하니까, 내가, 이, 우리가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까지, 이게 방법을 연한 거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라는 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술이 사주에서는 배우는 것이 아니는데, 우리가 일진이라는 것이 있다. 하루하루가 날짜들이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날짜인가. 우리가 누구 말 때는 이 날은 원혼일, 이 날은 천일,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날들이 전부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민해갖고했겠나 여기 보면 매달 해갖고 이 도표로 완전히 그냥 다 풀어주는 거야.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뭐 자기는 평생 퇴기를 태기, 다할수 있는 거야. 사전 한개딱 찍어갖고 가면. 이거 뭐. 이 방법까지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사기치겠노. 이걸 5천 원 주고 안 해? 다니데 가면 몇만원 주고 해도 못할 건데.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사하는 날이 어떻고, 결혼하는 날은 뭐 어떻고, 맛은 보는 날은 어떻고, 구하는 날은 어떻고, 제왕적인 수술하는 날은 어떤 데생 행사는 어떻지 모든 것을 다 풀어놨어요. 그냥 이뭐택일하면 네 결혼 퇴일을막 해갖고 뭐이 네 20만이다, 10만이다, 20만이다, 뭐 이런 거 써. 이게 한번 사진만 다 찍어보면 다알아니다 너무 많이 가까졌나 <웃음> 어찌 보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고쳐야 그럼 우리 장사 망한다아 참말로 그럼 이때까지 비한 거 그거 너무 허무하잖아 <웃음> 돈이 안 되잖아 <웃음>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진로 상담이다 우리 진로 상담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진로 상담. 어, 야, 근막가까을서또한 번씩 해갖고, 어때? 선임이 어떻게? 나는 법관이 될 사람이다. 어깨서 좀 하지 마라. 그 미친 소리되게 응? 자. 진로 상담을 한번 보자. 진로 상담을 보게 되면, 내가 재능이 어떻고, 직, 직업은 직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고 직장을 갈 때는 어떤면 좋고 내 적성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고 내애능 분야는 언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내 가업은 무엇이고 내가 공직이라든지 큰 대규모 직장에 갔을 때는 어떤 부서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있어 전공은 뭐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다 나와있단 말이야 우리가 직장 선택하는데 니는뭐 타고날 때 정해져 있다 웃기는 소리좀 하지 말아 지 사주팔절에 점재해라고 나와 있는가? 미친놈이 미친놈이 들 아닌지 시대 지 사주팔절에 무당해라고 나왔나? 하다보니까 무당 이 대본거지 그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상담하면 사람 속이면 안되는거지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성적향상법이다 젊은 아들 보면 공부는 못하는데 엄마가 성적향상법이다 자 엄마가 공부를 시키는데 애기가 공부 안될때 공부시키면 공부가 되겠나? 공부 될때 공부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재밌는 거 정말 많다. 이게다 배울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몇살에몇살 몇살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몇살 때, 몇살 때까지는 뭘 해갖고 확실히 시켜야 되고, 언제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성적이 내려가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있어. 응? 그러면 초등학교 언제 중학교 언제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오천수가뭐르겠나자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이 사업은이다 사업은 사업은 장사와 달라 갖고 있지 운명 주기는 똑같지만은 사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제? 그래서 나는 사업 성공하기라는 것. 내가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 사업은 시작하지 마라. 뭐 해라. 확장을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장사는 좀 다르다 그지 장사원은 우리는 많이 다르겠죠? 장사원은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정말 재밌다 그지자 이런 시기에는 어떤 업종을 선거할일까 내가 지금 장사를 하면 성공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장사원 운세는 어떨 것인가? 어떤 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데는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뭐안 보겠나? 다른 데 가서 뭐 상담 백날 해봐라. 뭐 상담 나오는 거안는데 이번에. 자, 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한의 운수다. 우리가 신수신세인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미쳤어요. 신수는 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지금은, 몸 신수 봐줘서 하게 되면, 니는 뭐, 매를 달해 조심해라 해서, 이거 완전히 헛소리야. 헛박이야. 그럼안 된다. 우리는 완전 사기치는 거야, 그거. 우리는 사기치면 절대 안 된다. 자, 여기 한의 운수에 탁 치게 되면, 신수는 밑에 또 있어요. 자, 한의 운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1월에는 운수가 어떻고, 2월에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수 보러 가는 건 신수가 아니라 운수를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한의 운수는 이렇게 다되어있대 이런 애는 뭐하고 이런 애는 어떻다 이런 것을 다 풀어낸 거야 이건 정말 로 인연법에 대단한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아무리도 풀수 없는 우리는 정말로 신수다 이것이 우리는 바람풍 방풍법이다 자, 언제, 어떤 어려움이 올게 되면 들어올 것인가. 이 풍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거든. 그래서 이 바람풍 방풍법을 닥 치게 되게 되면, 올겠거든. 자, 바람풍바뀌게 되면 어떤 풍이 어떤 방법으로 오고, 이 1월 달에는 어떤 풍이, 2월 달에는 어떤 풍이 쫙다풀려나서 그러면 신수와 온수는 완전히 다른 거야. 온은 우리말 흐름이 있는 거. 신수는 우리 몸에 상한된 것을 푸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안가르겠구나 이거는 가르진척 적이 없네, 그 자. 어, 어 옛날에는 한번 가르쳐 줬잖아. 어. 우리 정원장님 알았네. 어, 급하나.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새 옛날에는 막, 카카오 스돌이에 선임부터 무당부터 삼재가 난리 났대 내가 이제 뭐 유튜브 공부하고 난 뒤부터 삼재 말입밖에안 온다. 자, 삼재가 뭔지 알아야 될까, 이거, 그제? 자, 누구말따나, 어? 12년 만에 삼년씩애고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사고, 막, 내래갖고 돈이나 긁어 묻는 그런 미친 짓 하면 안된다이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삼재는 이렇게 딱 오게 되게 되면, 1년에 삼재가 오는 이 사람은 삼재가 이 시기에 오고 이 시기는 에 우리는 삼복이 오는 거야 그러면 복이 올때 어떻게 대처하고 삼재가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이렇게 충분히 보고 싶잖아 그렇죠? 상담 하나씩 알아야 되지만 그럼 깝깝하긴 깝깝할 것 같아 내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전생의 인연법이 어떻고 전생의 업장법이 어떻고 전생의 인연살이 어떻고 업장소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오늘의 운세 딱 하게 되면 이거 제 한번 설명해야 되겠지만 자 이승을 내가 만나러 하고 싶을 때 오늘의 운세는 어떨까 오늘은 운세 하고니 엄마 네 돈이 온다. 그 헛소리 그 하지 말고. 이성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할까? 고객이나 손재물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떡하? 그래나 계약을 하러 갈 때는 어떡하? 금전이나 투자 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떡하? 직장이나 일생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떡하? 그럼 이속에우리이 가지고 있는 습성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하는 것인데 이네개의 숫자를 딱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딱 풀어갖고 어떻게 당신은 오늘 이성훈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다 노는 거야 이성훈을 만날 때는 이성훈 그걸 만날 때는 그건 자 그다음에 연애운 테스트 여기는 또 성격 테스트 이런 게 진짜 있네 내가 상대방을 아는 거야 자 상대방이 되면 니그 성격이 뭐니는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냐 우리는 타고난 유형도 있고. 천성도 있고, 근성도 있고, 오성도 있고, 내욕성도 있고, 이런 주기도 있고, 이 복잡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체이 푸는 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우리는 성격분석법을 가르칠 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생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못 푸는 니까 이거 갖고 대응하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이거 못 푸는 거니까. 일종의 우리가 조금만 성격분석법은 대충은 가르쳐 줬지만, 행동하는, 그거는 가르쳐 줬지만, 이거는 완전히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지도 모른다 이것서한사람벗어나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상담방이 어떤 성격이 다딱 알고 대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전문 상담 이런 게 있어요 이 대리점에는 이 코드가 팍 지키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보고 상담, 궁금하면 상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리점 코드가 딱두개 있는 거야. 그럼 대리점으로 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일곱 장에서 분자별로 이것이 떨어떼려 놓는 게 다르겠지. 어딘지 미장에 가게 되면 궁합하고 이렇게 막 푸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젊은 아들이면 성격을 푸는 것이 있을 거고, 궁합을 푸는 것이 있을 거고, 막 이렇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키웠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간략하게 내용들을 내가 모집이해가지고한 개씩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너무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기지맥전하고 네. 한 개씩 각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상세하게 좀 설명해줘야 되겠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